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20년이 넘도록 한번도 없어요 지난 여름방학 친구가 전남 고흥으로 채묘 알바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 채묘란 것은 어, 갯벌에 대나무를 꽂는 작업인데 어, 힘들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알바였지만 시급이 엄청 세다고 하더군요 돈 욕심이 나서 맨금 따라 나셨죠 남자들로 온다길래 으허, 남자들로 으허. 친구와 저는 혹시나 아닌 생각에 새벽에 일어나서 풀메이크업을 하고, 하고 버스에 몸을 실었죠 일하러 가는데 풀메이컵 하고 개벌 가서 이거 꽂으러 가는데 <웃음> 왜풀메이 학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다, 바다에서 내렸죠 처음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배 타라길래 타고 한참을 나갔어요 자 2인 1조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지으세요 말씀에 저런 친구 친구들은... 어? 어? 당황했지만 어찌어찌 다들 짝을 맞추더군요. 저희만 빼고요. 짜증 났지만 그냥 둘이 하려고 했는데 어떤 남분이 다가왔어요. 같이 하실래요? 느낌 왔어요. 야 못해 를탈할 거야. 바로 친구를 버렸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데 남성분이 처음이신가요? 어, 어? 네.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럼 그물이 무거우니까 일단 제가 풀고요. 그쪽 분이 대나무를 꽂으시면소라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는 저를 배려해 풀메이크다 녹아내릴 만큼 땀을 찔찔뻘뻘 리면서 대나무를 세 시간 동안 꽂았어요. 더럽게 힘들더라고요. 와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와우. 그가 노련하게 그물을 풀면서 저를 칭찬해줬죠 아주 매너가 좋은 남자였어요 하지만 제연락첫 따위는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가까이서 남자 냄새를 맡았더니 <웃음> 기분이 너무 좋았죠 알바가 끝나고 버스에 다시 탑승해서 친구를 만나 이 얘기를 열심히 했죠 야 자세히 남자가 매너까지 좋은 거야 글쎄 내가 힘들까봐 자기가 그물을 풀테니까 나한테 대나무 꽂으라고 하더라고 힘들었지만 좋았지 뭐니 응? 그런데 친구가 놀라면서 깔깔 웃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자식 미친 거 아니야? 대나무 꽂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웃음> 그래서 남자가 돈더 받고 그거 <웃음> 하는 거야. 그걸 돌이 시켰다고? 야, 널 시키면 어디? <웃음> <웃음> 한십 분을 계속웃더라고요그 남자는 칠만 원과 저희 희망을 가져갔어요. 쓸쓸한 새이네요. 다음에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죽여버리려고요. <웃음> <웃음> 야, 완전 사기꾼이네. 맞아, 사익꾼이야. 대박이다, 이 남자. 아...